국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뭐하시는 거야 도대체? 아, 나도 못한다. 제가 너무 나빠서 제 부모님 우리 팀한테도 영화를 끼치고 있는 거 같아. 내 손을 대는 것마다 아니라고 빨리 위로해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님칙 꾸준고요. 라고다 당신 때문이 아니, 에고덩이처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지금 근데 사람들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 어느가족 네. 93석에 남았습니다. 9 93석. 3남았습니다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61점. 아직 예매가 끝나지 않았다. 아... 개운온 99서. 어. 아직 훔치지 않았다. <웃음> <웃음> <웃음> 저 지금 맨날 팀장이 돈나요 왜요? 일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러면... 한달 만하네요. <웃음> 일이 진행 안 되면... <웃음> 그럼 토토 돈 났는 거 아닌가? <웃음> 왜 토토는 <톡톡> 무사하지? <웃음> <웃음> 그거는 포기했느냐 안 포기했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웃음> 오, 제발 표현이 안 좋죠? 이게 찌요 아. 이게 영상이 언제 올요 이거요? 이거 아. 먼저 편집을 빨리 해가지고 초는 올릴게요 제가 강 약속할게요 이 이거는 사실 끝나고서 올리면 아무 용이 없는... 제가 인터넷으로 또 어디 가죠? 네. 관련 정보를 아 이제 어느가족 네, 네 어느가족은 일반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츠의 열세번째 열세번째로 네. 고레에다 감독이 만들어낸 가족영화의 집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원래는 네. 좀더 재미없잖아요 뭐, 일반영화 중으로왜 아, 바뀌었을까 싶잖아요 아, 뭐가 음. 더 나아가야? 사람 아, 없는거죠 좀 나쁘지 않은 번역이었다 음. 정도의 음. 평을 하고 싶어요 하루에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 앞에 붙이 어떤 단어도 다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가거든요 판단이 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굉장히 뉴트럴한 단어라고 음. 생각했어요 좀. 어 그러면은 음. 고래다 히로카즈가 지은 그어좀더드 가족보다 음. 한국은 음료상을 음. 받은 이제목보다 이게 훨씬 더 그거는 별로 고이게 뭐 낫다 아니 근데 아무내용지한국어도 아쉽잖아요. 네. 네.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납득하고 알게 되잖아요 가족의 온기를 되게 자극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음. 이 아이랑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은 오히려 더이 아이들이 더 예쁘다 음. 전혀 다르지않다 음. 기능적 무시할수 없다. 음. 그래서 이제 혈연으로 이어지는 게꼭 가족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나는 얘의 누나예요. 음. 근데 뭔가 설명이 부수적으로 길어지게 되는 어. 게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서도 쇼타에게 그 이제 보상가 얘는 너희 여동생이라고 했을 때 여동생이 아니야 라고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빠는 쇼타에게 아빠라고 해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포칭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어른들의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포칭에 하건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이니까 그건 사회적인 정리. 이 사람들이 결국 가장 얻고 싶었던 호칭은 가족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내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 뛰다가 막 이런 거할때 아 너무 숨막히게 불안하잖아요. 저게 걸리면 어떡하지? 어. 들키면 어떡하지? 벌받고 빼앗기면 어떡하지? 불안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모여있는 아들 훔쳐온 거고 딸 훔쳐온 거그 훔쳐온 가족인 거잖아요 언제 들킬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음. 음. 그러면 이 가족들이 좋은 가족일까 물어봐야 요 저 좋다 나쁘다 라는 말이 정상 비정상처럼 좀 어떻게 보면 음. 판단, 판결의 음. 의미일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꼭그 아이와 좋은 시간이 나, 있다는 나, 이유 하나로 나, 아, 그 나, 상황이 음. 괜찮다 거기 면제부를 즐거워지는 음.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음. 이게 좋은 과정일까요 아닐까요의 문제일까? 라는 그건 또, 또 아닌 거 같아요 네. 아, 좀 어려워서 좋다 나쁘다 라는 질문에 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러면, 그러면 그 감독이 그 하지 말라든 아니 안 하길 바랬다 사회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거기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음. 거는니까 음. 잘했다! <웃음> 우리 흔히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음. 평가를 잘안 하잖아요 음. 틀에서 벗어난 가족이 있으면 계속 단정하잖아요 조금만 음. 예외적인 행동을 해도 거봐 약간 이런 식이고 음. 마지막에 경찰이 막그 신문하면서 아이가 없고 이러니까 음. 아이를 유괴하고 다른 음. 아이가 있는게 부럽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 지금 친한 부모님께서 주변에서 부모님께서 상상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기사를 보면 사실 상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기사에도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 이렇게 쓴 기사 보면 아유이 사람이 아무튼 무서워는데 뭐, 음. 약간 이럴게 쉽잖아요. 음. 사회적 정의나 이런 걸 재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 폭력인가? 음. 를 약간 간접경험을 한것 같아요. 음. 어쩌면 되게 다른 형태로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음. 매일매일이 같이 불안하고, 어, 불안할 그래. 것 같고, 판단받을 것 같고, 음. 설명해야 될것 같고, 아니면 감춰야 될것 같고, 괜찮은 척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사연의 연속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4일에서 25일. 셀리는 프로야. 진짜. 진짜, <웃음> 진짜 돈 내놔. <웃음> <진짜. 웃음> 돈 내놔? 프로한테는 돈 지는 거예요 세인다 출전의 제목이 전에 그주가에뭐 하셨어요? 생각도 못했네요 11월 23일 셀리 뭐해요 셀리 뭐 하셨어요? 뭐 옆으로 아마요돈내기요돈 내고 할게요 저희가 좋은 영화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영화제 테마인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서처럼 아동 권리 영화제를 통해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던 아동 권리를 찾는 작은 기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권리를 가장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아동 권리 영화제.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그래도 미션 <맞아요>. 성공했네요. Yeah. <놀라> 아!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 성공적. 성공.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거예요 이렇게 다는 거야? 네, 그렇게 퉁퉁퉁퉁 거어서시면 돼요. 퉁퉁퉁 안녕.